선생님이 화장실에 서 나오다가 놀랬다고? 네 <웃음> 나도 놀래겠다 이게 뭐냐 <웃음> 이게 도대체 뭐야 머리가 귀신이야? 귀신이죠 앉아. 근데 머리에 일단 뭐 멋있긴 해 어? <웃음>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약간 울프컷처럼 일단은 울프컷으로 좀 보이게 깔끔하고 정리하게 한번 하자고 많이 자르기 싫고 그렇죠. 어, 많이 자르면 은좀 아깝죠. 되고. 어 아깝고. 응. 그옛날로좀 뾰족하게 해주세요. 아그 옛날로 뾰족하게. 세상 그걸 좋아요. 해 뒷머리 이거 막 흘린 것처럼 생긴 거좀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한번 오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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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살살 치세요 그리고 이 귀쪽 라인은 다는 것이라하니까 약간 이렇게 파서 해주시면 더 깔끔하죠 그리고 라인 옆머리 구렛나루 라인은 똑같이 이렇게 살짝 펴주세요 그러면 또 뾰족하게 손님이 뽀족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뾰족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관자놀이 쪽도 라인을 살살 잡아서 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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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이 이렇게 바뀌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물을 조금 뿌려주세요. 머리가 좀 부수수하고 펌으로 인해 상했던 머리들은 좀 약간 물을 좀 뿌려가지고 빗질하고 가위가 잘 자를 수 있게 잠깐 은 해주세요. 그래서 지금 밑에 라인은 절대 건들지 마시고 바로 위에 뒤통수 부분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위에 라인이 살짝 이렇게 잘리면서 밑에랑 같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파마 머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들대네요 그거는 이제 정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십니다 이쪽 왼쪽도 똑같이 약간 들어서 90도로 들은 상태에서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좀 차분하면서 깔끔한 머리를 원하니까 깔끔하면서 울프컷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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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일단 깔끔해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는 많이 줄이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구렛나루 쪽을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쳐 놨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모습을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물을 살짝 이렇게 뿌려 주시고 보통 초보 명사 분들은 이렇게 나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손으로 귀에 귀 안다치게 잘 하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쳐 주세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이쪽은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. 자.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렇게 귀의 라인이 보이시고요. 좀더 위를 잡아서 윗부분을 한번더그 밑에 가이드 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잘라 주세요. 이런 식으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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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력도 나빠지고 어?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옆면 연패랑 뒤에랑 똑같이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뭐이 부분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앞머리까지 같이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. 조금 더 짧게 잘릴 수도 있지만 어, 우리 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자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냥 지금 정리하듯이 잘라주고 있는거죠 그 다음에 옆에 라인도 같이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쳐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라인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수술 치는 것 보단 속의 길이는 좀 놔두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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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대고 이렇게 슬 쳐보세요. 왜 이렇게 치냐면, 뻗치는 걸 조금 더 잡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원래 겉수술 내가 잘안 치지만, 어, 오늘은 너무 머리가 부하니까 겉수술 치면서 내려오는 그 기술인데, 이거를 바깥쪽으로 치게 되면 다 뻗쳐요. 그래서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숟가위를 대고서 하나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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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는거? 없지? 오른쪽 보다는... 이게 다질감살이니 네 머리야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 잡아서 하나 둘셋 이런식으로 자기만의 리듬감을 갖는거 좋아요 커튼은 둘셋 하나 둘셋 여기 층 같은게 있을 수 밖에 없죠 얘는 생머리인데 지금 위에가 다펌 머리에요 그래서 그 부시시한 머리를 없애려면 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런식으로 치면 일자로 된게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, 둘, 셋 이런식으로 템포를 가져보세요 이건 어떠한 그냥 티닝가이도 괜찮습니다 숯가이도 이렇게 네, 이렇게 쳐주시면 그 기존에 뻗쳤던 그 머리들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되어있죠 머리는 약간 잡아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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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위에는 질감 처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끝에만 짠 한번씩만 짠 쳐주시면 어... 어때? 아, 사람 됐네 이제 어. 어, 지금 옆머리랑 뒷머리랑 전부 다 같이 잘친것 같고요 이제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 한번 이렇게 펌으로 좀 비저분하게 오시는 손님들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블랙형이었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 안하냐? 화이팅! <웃음> 오케이 마음에 드십니까? 마음에 네, 들어요. <웃음> 블랙형 구독, 구독, 구독 좋아요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